야, 송남이 너 박채린 소식 몰라? 박채린? 걔너 죽어도 상관없이 쭉잘살 거? 난 이대로 절대 못가갈때 가더라도 박채린 인생에 기스라도 하나 내고 간다 야, 황구라, 우리 계획대로 할 거지?